안녕하세요 IT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LG V40의 게임 성능 테스트 영상입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아무런 대가를 제공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테스트할 게임은 아이돌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이며 옵션은 프로브로 진행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밀리시타에는 아직 좋아하는 캐릭터가 없어서 데레스테만 했는데 얼마전에 5천 주얼이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돌려보고 좋은 게 많이 나오면 이걸로 갈아타볼 생각입니다 테스트 결과 밀리시타는 V40에서 프로브로 쾌적하게 돌아감을 알수 있습니다. 다만 V40은 화면이 크기 때문에 기존 스마트폰에서 갈아타시는 분들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번에 테스트할 게임은 붕괴 3입니다. 옵션은 HD 프로브로 진행했습니다. 권장 옵션은 3단계 상업으로 나오지만, V40은 스냅드래곤 845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845로 프로비 안 되면 어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이 프로비 된다는 말일까요? <S> <S> 킬도 막쓰고 최대한 움직이면서 버튼을 많이 눌러보겠습니다. 적에게 맞아도 아무런 렉이 없고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렉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궁극기 사용시에도 아무런 렉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스냅드래곤 820을 사용중인데 솔직히 부럽긴 하네요 저는 잠깐 사용해본거지만 V40이 일단 화면 크기에 비해서 무게가 가벼운거 같아요 그 다음에 예전 LG 아몰레드의 문제점이었던 힌지현상? 그런것도 전혀 없었고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은 하는데 가격이 좀 비싼게 흠인거 같습니다 서브컬처 고사양 게임의 양대 산맥이 붕괴3하고 밀리시타라고 할수 있는데 이 두가지 게임이 잘 돌아간다는건 게임용으로 선택이 없다는거죠. 이번에 보여드릴 게임은 서브컬처 장르에서도 메이저에 속하는 페이트 그랜드 오더입니다. 세그호 같은 경우는 사양이 낮은 2D 게임입니다. 사양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보급형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갤럭시 노트2처럼 구형 스마트폰에서도 약간의 버벅임, 로딩시간이 좀 길뿐이지 플레이 자체에는 지장이 없는 그런 게임이에요. 사양이 낮기는 하지만 아무런 버벅임 없이 잔렉도 없이 쾌적하게 돌리고 싶다 하면 사실 보급형 스마트폰으로는 한계가 있는 약간 양면성을 가진 그런 게임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게임 성능 테스트 올린 게 기린 659라고 해서 화이의 노바라이트2 성능 테스트였는데 노바라이트2 같은 경우는 페그가 게임 플레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지만 은근히 잔렉이 발생했어요. 보구를 사용해도 잔렉 하나 없이 말끔하게 돌아갑니다. 페그오 하니까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혹시 내가 페그오 노가다 용으로 공기계를 하나 사고 싶다 근데 어차피 G2 G3 이런거로도 충분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는 최소한 G5나 G6는 구매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갤럭시 노트2 공기계가 있어서 폐그 노가다용으로 한번 해봤어요 사과 쓰면서 파밍했죠 근데 렉이 너무 걸리는 거예요 게임은 잘 돌아가는데 중간에 끊기고 로딩시간 오래걸리고 답답해서 못해먹겠어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내가 v40 살려 그랬는데 폐그잘 돌아가냐 잘 돌아갑니다 다음으로 테스트할 게임은 소녀전선 입니다 소전 같은 경우는 사양이 높지 않았지만 중장비 업데이트 이후 잔렉이 심해졌습니다. 참고로 이번 테스트에서 화력소대 그러니까 중장비는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중장비 자체가 생각보다 딜이 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고 수복하기도 어렵고 레벨링도 어렵고 그냥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아직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스킬 써도 아무런 렉이 없습니다. 제대 이동이랑 로딩 시간도 빠르죠? 이게 보급형 스마트폰과 플래그십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화이 노바라이트2에서도 수전 잘 됐거든요. 근데 로딩 시간은 이것보다 길어요. 그 차이점이 있는 거죠. 내가 이번에 V40 사는데 소녀전선 당연히 잘 돌아가겠지? 아이패드 하나 사야 되나? 아이패드 살 필요 없어요 v40 성능이면 소녀전선 충분히 돌아가고도 남아요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잘되더라고요 제가 랭커는 아니지만 나름 지역 다 뚫고 있을 것다 있는 사람인데 v40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g6나 v20에서는 잔렉이 좀 있고 배터리도 빨리 다를지도 몰라요 근데 v40이면 배터리도 오래가는 편이고 소녀전선 하기엔 차고 넘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테스트를 안해봤지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나 검은사막도 잘 돌아갈 것 같아요. 게임이 너무 잘 돌아가니까 자꾸 칭찬만 하게 되네요. 혹시나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절대 제품 대여나 원고료를 받고 이런 영상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v40의 단점을 말한다면 카메라가 경쟁사보다 카메라 테스트 점수에서 좀 떨어진다는 것, 센서가 최신형이 아니라는 것 정도 그리고 화면이 너무 커요 노트도 그렇지만 아무리 무게가 가볍다고 해도 화면이 커가지고 제가 게임할 때 처음에 좀 어색했어요 마지막으로 테스트할 게임은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입니다. 옵션은 프롭에서 진행하겠습니다. 사용으로 따지면 붕괴 3보다 조금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임 시작 직후 초반 프레임 확인 결과 60프레임이 꾸준하게 유지됨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게임은 수직 동기화가 60프레임에 걸려 있는 만큼 60프레임 이상으로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적을 만나 주포를 사격하는 동안에도 프레임 드랍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화면이 너무 커서 조작이 어려움은 있었지만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는 V40에서 프로브로 아주 쾌적하게 돌아갑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이 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월드 오브 탱크 블리츠 용도라면 V40보다 화면이 작은 스마트폰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로 내가 손이 너무 커서 버튼 누르는 게 불편하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v40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보통보다 약간 큰손 크기를 가지고 있는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v40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능은 충분한데 화면이 너무 크니까 아무래도 조이스틱 움직이는 게 어렵고 사격 버튼 누르려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세밀한 컨트롤 같은 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적당히 큰 스마트폰이 최고죠. 아마 저 말고도 v40 게임 테스트 영상을 많이 올리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잘 돌아간다는 말 한마디만 듣고 무작정 구매하지 마시고 한번 화면 크기가 적절한가 그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컴퓨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손이 작은데 데스에더처럼 큰 마우스를 쓴다 하면 잘 안되잖아요. 화면이 큰 게임용 스마트폰을 원한다면 물론 V40은 최적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